남부 쪽에서 어. 오른편에 가도 어. 있고 젊은 친구들은 무조건 저쪽으로 넘어가나? 저쪽으로 많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먹자골목이 이쪽으로 형성돼 있고 어. 저쪽도 형성이 돼있지. 그러니까. 저쪽으로도 형성돼 있고 저쪽으로도 형성돼 있고 오래는 되지. 젊은 그래도 오래됐고. 응. 있네.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 상권인 거지. 아, 그리고 음. 요즘 활성화된 상권이 어. 저 건너편. 어 어. 건너편? 어. 요즘 활성화되고. 어, 있는 그 건너편은 가보자고. 음. 이제 가보고. 음. 가서 확인을 하고. 음. 아, 바람이 아주 엄청 부네. 형성이 돼 있구나. 이쪽이 좀더더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어, 그리고 저쪽 북부 쪽으로, 아, 너 보면 작은 친구들이 많아. 이쪽은 네. 남부 쪽에서 이쪽이 더 활성화돼 네. 있고. 아, 어. 애매하네 자리가. 네. 조금 애매해. 이쪽으로 형성이 좀돼 있고. 북부라고 가고 싶다. 저쪽 상권도 사람들은 많이 가겠는데, 가기는? 저게 워낙 오래된 상권이니까 음. 사람들이, 그러 그러니까 신규 입은 없대는 거지. 음. 그냥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가던 데만 가는 그런 느낌? 동네 사람들이 오던 데만 오는 게 어디야? 여쪽이 더 많이 온대. 이쪽은 거. 신규 사람들은. 음. 이쪽이 완전 신도시 개념이네. 건물들이 크고. 그니까 원래 속내역은 여기였던거지 그 확장하면서 이쪽이 완전, 완전 발전해 버렸네 응공격적으는 어. 저쪽으로 응 어. 그쪽이 벅장벌지네 그쪽이 쪽장벌렸응쪽이많이갔겠어 여기는 이제 새로 두상복합이 올라온거지 응 어. 그 원래는 저쪽인거지 저쪽에 다 있겠다 응 어. 찾아오지 않으면 은 조금 심할수도있겠 뭐 신도시 개념인데 뭐 보니까 저쪽 안에 뭐 모텔촌하고 해가지고 유흥상권들이 어. 저쪽으로도 형성이 많이 돼 있고 또뭐 안쪽으로도 어. 돼 있을 어. 거같요 어. 그치? 여기도 돼 있을 거 같아 나노워킹은? 네, 안녕하세요. 어... 네, 네. 나와줄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세요안녕하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는게 맞는 하같아요 네.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고 건너편 지역, 북쪽, 네. 남쪽이 완전히 나뉘어 안녕하세요. 네. 네. 기차... 네. 길을 사게 되고, 이게 이제 있어요. 구시가지고 네. 구시가지인데도 저쪽으로 또 활성화가 되고 네, 넘어가니까 메인이 저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더라고요.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네. 스타벅스도 저쪽으로 <웃음> 넘어갔고, 네. 저쪽이 완전 메인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쵸, 이쪽 사람들은 다 이쪽에서만 다 생활을 거의 하고요. 네. 저영넘어서서 저쪽에서만 생활하는데, 음. 저희가 더 아파트 단지가 훨씬 많고 생활력이 여기보다는 더 좋죠. 근데 물어보고 싶은건첫 번째 네.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 생각합니다. 나쁘지는 않고 네. 바로 그래도 여 앞이니까 네. 이쪽에도 이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또 질문 두 번째는 장사를 처음 하세요? 네 저는 처음 저희 제가 이거 하는 게아니고 부모님 가게 부모님은 얼마나 하셨어요? 부모님은 한 17년 정도 17년? 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또 하지 않고 이것만 이 자리에서? 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17년 동안 맞아요. 하신 거예요? 네. 17년 부모님이 하셨으면은 지금은 보니까 조금 이제 장사 자체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네. 거죠. 왜냐 네. 상권도 옮겨가고 네. 새로운 또상권도 네. 생기고 가게들이 엄청 많이 네. 가게는 오래됐지만 네. 분산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네. 네. 음, 근데 지금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가게를 네. 다른 컨셉으로 바꿀 생각도 있으시고, 네 그렇죠. 너무 오래 네. 되다 보니까 아니면... 아니면 프랜차이즈 받을 생각도 있으시고. 네. 인물점, 네. 지금은 기존에 장사하시는 것보다 조금 많이 떨어지나요? 네, 지금은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40% 정도. 40%? 네. 여기가 40%면은 역 주변이고 그리고 고깃집인데. 네. 음. 또 워낙 고깃집이 특히 더 타격이 큰것 같아요. 일반 음. 음식점들보다 음. 장사 안 돼가지고 음. 돌아다녀다 보면 고깃집은 음. 거의 좀 사람이 없더라고요. 음. 다른 장사 집들은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음. 네. 여기 새벽에는 어때요? 새벽에는 사람 없어요. 한 12시 정도 되면 딱 끊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장사할 때한번다 차나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찼죠. 예전에는, 예전에는 찼는데 한번 지금은 거의 뭐한번 음. 차기 힘들죠. 한번 차기 힘들고 네. 몇 시까지 하죠? 1시까지 한 1시까지. 한 네. 그 전에 1시까지 했다는 거는 그 시각까지는 네. 손님이 어느 정도 처음에는 있고, 5시까지 했고요. 그 다음은 3시, 2시, 1시 이렇게. 지금 손님층이 여기 젊은 층들이 많이 빠졌죠? 네 젊은 층들이 젊은 층들이 저 북쪽으로도 많이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음. 이 동네에는 좀 젊으신 분들이 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동네 상권 밖에 안 된다는 네. 얘기 예, 네역 앞에 있지만 동네 상권이랑 그나마 저희는 맨 앞에 있어고 이렇게 음. 지나다니시는 분들 여기에서 약속 잡으시는 분들 음. 그러면은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상권이 다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네. 젊은 친구들은 오지 않고 그 전에 나이 드신 분만 남아있고 네. 거기다가 동네 상권이다 네. 이렇게 따졌을 때이 자리가 좋은가요? 그래도 저희가 안 완전히 안 되진 음. 않거든요 그래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이쪽 군방에서는 그래도 잘 되는 편이었고 지금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좀 완전히 그렇게 못살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버리고 딴 데를 가기에는 좀뭐 음. 훨씬 더잘될 수도 있지만 위험 부담도 있고, 위험 부담 네, 때문에 장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결정력에 또 그런 음. 건데요. 네. 그러면 내가 단도직입적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네. 원가율은 어느, 어느 정도 잡았어요? 원가율은 그런 건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그냥 뭐 마진은 뭐 25%에서 25%, 25 정도 맞는 네. 것 같다. 인건비 네. 빼고 네, 다 계산 빼고. 네. 네. 저희가 일하시는 분이 네. 한 분밖에 없어요. 어머니하고 본인인 겁니다. 네, 그 그거 에 예. 네. 네. 그것도 항상 <웃음> 예. 넣어줘야 돼요. 예. 보니까 네. 일단 장사를 네. 어머니 아버님이 계속 하셨기 때문에 공고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본인이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네. 17년 동안 하셨으면은 이 자리에서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도 계속 꿋꿋하게 이 자리에서 네.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보고 막 그런 네, 네. 구체적으로 그 네. 어떻게 따져야 될지도 모르실 거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도 모르실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따져봐야 돼요, 사실은 네. 내가 그래서 아까도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네. 본인 인건비랑 어머니 인건비를 빼고 이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네. 거기다가 세금 다 뺐나요? 안 뺐죠? 세금은... 빼고 세금 빼고? 네. 그것도 한번 따져보자고요 네. 네, 따져봐야 되고 여기가 젊은 친구들을 끌어당기면 당길 수 있는 자리인가요? 혹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뭐 이제 핫한 브랜드가 들어왔다 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올까요? 네 먹히긴 할것 같아요 먹히긴 할것 같아요? 네. 위에 60개 치킨이 네. 오픈했거든요 네. 그전에는 BHC가 있었는데 장사가 별로 안 됐었는데 음. 그 오픈하니까 오픈하고 나서는 장사가 어느 네. 쪽이 생겼죠? 쪽그러면 예, 예. 아, 네. 어, 20... 가능성은 있는 거고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자료사는 네. 옆집이 잘하는 집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등달아 혜택을 보해요 네. 왜냐? 옆집이 유명한 네. 집이고 잘하는 집이면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네. 찾아오게 되면 내 가게도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좋은 브랜드가 들어왔을 때그 상권을 더 살아요 네. 네, 그래서 스타벅스가 있는 자리가 어? 메인 상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자리에 옆에 차리면 훨씬 이득은 볼수 있겠죠 네, 그만큼 그렇습니다. 메인 이되기 때문에 네. 걔네들도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희 위에도 명륜 음. 생기고 나서 그 옆에 고위집이 좀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잘하는 집이 혼자 딸랑 있어요 네. 잘하면 가능해요 네. 근데 그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도 판단이 안 되니까 지금은 음. 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여기는 기존의 어. 고깃집을 부각을 시키는 것도 해도 되지만 네. 힘들어요 어느 정도는 싹싹 네. 싹 바꿔야 되는 네.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고 돈을 많이 들여서 바꾸라고는 할수 없어요 이 시국에 예. <웃음> 그렇죠. 이 시국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수 네.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죠그렇 <웃음>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저하고 이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나눠봐야 돼요. 네, 네 생각을. 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손 대지 않고. 보세요. 손님 먼저.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저는 몇 가지 방안이 있어요. 네. 지금 바로 떠올랐고, 네. 저쪽 옆자리 있죠? 네. 바깥자리. 이쪽 자리인가요? 혹시? 바깥자리가 창고 말씀하십니요 저쪽, 저기가 창고예요? 혹시? 네. 나가서. 문 사... 열면 네, 보이는 네, 쪽이 창고예요? 네, 네. 저쪽 편으로? 네. 저기 한칸 한 있습니다. 창고가 저쪽 편으로 열면 안쪽에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저거 이쪽 자리인가요? 네. 저기 사용해도 상관없죠? 네. 상관없 아, 좋은 자리예요. 아, 예. 자리. 부각시키기 정말 좋은 자리예요. 저는 벌써 어느 정도는 떠올랐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제가 그 방안을 제시해도 를 네. 본인이 네. 그걸 따라줄지 의지가 있는지 네. 아니면 처음부터 흐지부지 할것 같으면 네. 안 하는 게 맞아요. 의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아요. 장사를 아예 포기를 하는 게 나아요. 장사는 쉽게 되지 않아요. 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바꾸려고 하면 은 제대로 바꿔야 돼요. 네. 그냥 흐지부지 할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저도 김빠져 그려보면 네. 기껏 저는 만들어 드리려고 왔는데 네. 제가 의지한 바로 권해드리고, 네. 코치를 해주고, 네. 컨설팅을 해주는데 본인이 안 따라오면 저는 더 심각해요. 아, 저는 보여요, 지금. 아. 내가 여기서 컨설팅을 해줘서 네. 이 자리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네. 그걸 제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아무리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해도 네. 본인이 안 따라주거나 네. 본인이 내 거를 캐치를 못하면 네. 허지부지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네. 제가 찍는 걸로 하고 다음번 영상에 또 남겨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